어우 바람 굿굿 바보야? 굿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아 A few moments later 여기 게코렇게 이렇게. 이렇게. 이렇게. 이렇게. 이렇게. 어렇한 이렇게. 이렇게. 이 진짜 사람 집사아 위에는 집이야 맨 위에는 사람 살 거야. 1층, 2층은 가게 어 맞아 유럽처럼 만든 동네야 유럽 비슷하게 만들었어 진짜 외국 같다 진짜 외국 같아 그러게 사람 되게 없네 몰라 아니면은 지금 명절인데 사람들 다 어디 갔나? 어아 <목소리> 그냥 밥에다가무 아안녕안녕